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평소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남자예요 그런데 가끔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요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했음에도 어떻게 저렇게 화를 낼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속상해지기도 하고요 실망스럽기도 해요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도요 여자인 내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그렇다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그만두는 게또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그 노력을 하는 순간들마다 내 마음만 자꾸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해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싶은데 이 마음의 움직임이 잘안 따라와 준다면요 내 남자친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내는 행동은 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별로 좋지 않은 기분을 만들어주는 거라서 좋은 모습은 분명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이 화를 뿜어낸다는 라 행동이 요 인간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어요. 화를 표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본연의 색깔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행동은요. 필요한 건 맞는데 내 상대방이 화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되거든요. 근데 분명 나도요. 가끔 화를 내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자신의 육체적인 부분이든 감정적인 부분이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느낄 때 위협적이다 라는 어떤 느낌이 들면요. 그것이 공포나 고통스러움을 주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그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화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화를 내는 행동은요 자기 방어적인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를 내는 행동은 이해해볼 수는 있지만 항상 좋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분명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요 우리가 배가 많이 고플 때 배고픔을 호소하는 행동이나 추위가 밀려왔을 때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나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처럼 이 화를 내는 행동은 요 우리가 본능적인 것이라고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지만 요큰 틀에서는 동물이거든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요 상위 포식자가 요 하위 동물을 위협할 때 하위 동물들은 요 공포나 고통스러움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에 맞서서 으르렁대거나 험악한 동작을 표현하기도 해요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내가 맞서서 나를 지키겠다는 라 그런 느낌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화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요 그런 위협적인 상황들이 자기에게 맞닥뜨려졌을 때 그것에 대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자기 느낌을 표출하는 것이 화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요 단순한 동물이 아니고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화를 뿜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나도 내 상대방이 화내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그 행동을 될수 있으면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요 동물들처럼 요 신체적인 위협을 느낄 때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처럼 화를 내는 행동이 일상적인 모습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들보다는 훨씬 화를 잘 절제할 줄도 알고요 많이 표현하지도 않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면서 누군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요 점점 화내는 일들이 많아지죠 그때 내 상대방으로부터 우리는 신체적인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라요 감정적인 위협이나 자기 의도와 다른 괴로움을 느끼는 것들이 우리에겐 공포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상대방과 내가 서로 마음을 많이 쓰고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나와 다른 의견이 들어온다든가 내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게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애를 하면 할수록 누군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분명 화를 내는 강도나 화를 내는 빈도가 늘어나기는 할 거예요 남자가 화를 내는 것을 이해해보기 전에 요 여자인 나도 요 분명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화의 대상은 요 분명 내 남자친구가 될 때가 많을 거고요 그럼 그때 나는 요왜 화가 났던 걸까요? 내 남자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그냥 좀 불편하다고 해서 막 화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오히려 화내는 모습을 자제하려고 참고 넘어가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그때 나는 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달래고 있고요 그렇게 내가 요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이후에 그 사람이 이전과 비슷한 행동들을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하는 것 같을 때 그때부터 내 안에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요 내가 괴로움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화가 슬슬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겠죠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볼 거고요 그럼에도 참아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는 해요 그런데 결국 어찌 됐든 나도 화를 내게 되겠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요 화를 내는 건 맞아요 근데 나는 내 남자친구처럼 화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화내는 정도는 너무 또 과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래도 내 남자친구를 한번 이해해 볼 마음이 있어서 왜 그런지 그게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요 남자들이 화내는 방식과 여자들이 화내는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라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여성분들도 분명 화가 나는 기분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 표현을 남자처럼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토라진 듯 뭔가 꿍해서 찜찜한 기운을 뿜어낼 때가 있죠 그렇게 느낌을 전달해서요 내 기분을 파악해서 풀어주거나 다가오게 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야 내 화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도요 나는 내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다가와지고내 기분을 풀어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죠 내 남자친구도 평소에 나한테 참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만나고 있었던 거겠고요 그런데 어떤 순간 갑자기 내 남자친구가 화를 내요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도요 자기는 지금 뭔가 서운하고 불편해서 답답한 마음이 되니까 나한테 그런 걸 표출을 해서 어쩌면 내가 그런 마음들을 알아주고 미안해해주고 좀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나봐요 그러니까 내가 꿍하거나 삐지거나 토라지는 행동들처럼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색하니까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의 화를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 여자인 내가 요 명백히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는요 내 상대방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되니까 나도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선 크게 문제시하진 않아요 너무 도가 지나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서운하다고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오히려 화를 낸단 말이죠 또는 말싸움을 하거나 감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뭔가 우리 둘 사이에 다름이나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대화 중에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죠 그래서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은 요 오히려 내가 화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 남자친구가 내 상대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맞추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그 모습을 본 나도 요 주체할 수 없어서 내 감정들을 상대방에게 신랄하게 던질 거예요 나 지금 화가 많이 났거든요 말투든 눈빛이든 목소리의 격앙됨이든 나도 지금 많이 화가 났거든요 만약 그때라도 요내 남자친구가 요내 기분을 맞춰주고 풀어주려고 노력한다면요 나는 누그러뜨려 볼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요 오히려 그런 순간에 더 격한 반응을 나한테 보여주네요 또는 무심한 듯 그냥 피하거나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덮으려고 하네요 이렇게 되니까요 이젠 나도 더 이상 인내할 그럴 기운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이걸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기 전에요 그 사람이 화냈다는 사실만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내 남자친구가 화를 냈다라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도 내 남자친구가 아주 이상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 사람 지금 마음속에는요 뭔가 위협이 느껴졌거나 불편함이 느껴졌으니까 그걸 해소해 보려고 하는 감정들이 자기 방어적으로 화라는 감정을 만들고 있는 걸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뿜어내야 자기가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도요 뭔가 고통스럽다고 나한테 호소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죠 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거나 괴롭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걸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게 또 소통이 안 되니까요 답답함이 느껴지면서 힘들어지나봐요 그동안은 자기도 잘 컨트롤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이게 자꾸 누적되고요 자기 혼자 이것을 감당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고통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표출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그러니까 네가 뭐가 그렇게 또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기까지 했냐는 그런 생각이나 의문이 들수 있겠죠 역시 남자분들을 편들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냥 내 남자친구니까 내 남자친구를 이해해 보려고 하시는 거니까요 남녀가 서로 다르다는 가정하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남자는 요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여자에게 멋있다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요 그 인정받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요 뭔가 서운해하고 있고요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분명 자기 여자친구에게 잘해주려고 했던 건데 자기는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닌데 어찌 됐건 지금 내 앞에서 내 여자친구의 표정과 감정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자꾸 뭔가 어긋나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기 속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함이 들어요 그래서 또 뭔가 표현을 해서 설득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요 여자인 내가 이해를 해줄 것 같은 기분이 안 드나 봐요 오히려 설득하고 설명을 해주려고 이해를 시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자인 내가 더 서운해하는 것 같고요 감정이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는 막막함이 느껴지고 괴로워지기까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남자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 고통과 공포가 화라는 감정으로 표출돼서 나오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한테 나는 그 정도인 존재인가봐요. 그 사람이 날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니까 자기 감정을 그 정도로만 참고 결국엔 뿜어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맞아요. 그 정도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여자친구는요. 나한테 그 정도인 사람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예민해지고 고통스러워질 정도로 너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너는 나한테 그런 존재라고요. 여자인 내 눈빛과 숨소리, 말투 그런 것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겠죠 그 정도로 소중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나한테 잘 맞춰보려고 애도 많이 썼나봐요 그래서 어쩌면요 그런 그의 노력 때문에 나도 여태 이 사람을 만나왔던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해오던 내 남자가 어떤 순간에 화를 내니까 예전에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나 라는 황당함으로 나는 느끼는 걸 거고요 그래서 또 이제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마음이 아닌가 보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때 내 남자는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너한테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허탈해질 수 있고요. 그게 아프고 괴로움으로 느껴져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화를 나한테 보여주게 되는 걸 수도 있겠죠. 남자친구의 화내는 행동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만요 이건 비단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하는 행동만에 적용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어쩌면 여자든 남자든 우리 인간이라면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반응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는 요 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은 또 원치 않는 것이라서 이 화내는 행동을 해오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운전만 하면 요 사람들이 포악해진대요 우리 아버지는 요참 점잖고 조용한 분이에요 내 남자친구도 참 상냥하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불쑥 끼어들면 요 욕을 하거나 격한 눈빛이나 숨소리를 내뱉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심한 분들은 요그 차를 따라가서 분풀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운전대만 잡으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 운전자가 요 원래 너무 포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불쑥 뛰어드는 행동이요 그 끼어든 사람은 그럴도로 한건 아닌데 그 끼어드는 행동으로 인해서 운전을 하던 운전자는요 자기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비롭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사람들도요 운전대를 잡으면요 그렇게 포악해지는 건 아닐까요? 자기 목숨에 위협이 느껴지니까 그것을 화라는 것으로 표출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툭하면 화를 막 뿜어내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도 딱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내가 탈락시켰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은요 내가 이해해야 될 몫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고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인 거겠죠 다만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진짜 이유는요 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왔던 걸 내가 알고 있고요 그 사람이 평소에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가끔 그 화내는 감정들을 내가 견디기 어렵고 그게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는 하니까요 그것만 없으면 우리 관계가 잘갈수 있지 않을까 라고 욕심을 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고민이 되시는 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냈을 때 어쩌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가 연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요 내 네, 상대방이 자기의 어떤 솔직한 감정을 나한테 좀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겠고요 나는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불편함이나 공포가 느껴졌더라고 이해를 해보려고 더 들어봐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내 남자친구가 평소에 나한테 참 잘해주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화내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의 충격이 너무 커서 고민이시라면요 그 고민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요 나한테 노력해주고 애쓰던 것이 많아서 그만큼 나를 아끼고 좋아하니까 잘해보려고 혼자 낑낑대던 게 많아서 또 어쩌면 더 자주 화낼 수 있었음에도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 화를 꾹꾹 눌러오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내가 좋아서 나한테 그 모습을 안 보이고 싶었나봐요 화내는 모습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만큼은 그걸 안 해보려고 애썼었나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에게 나는 요 소중했던 존재고요 그 사람에겐 엄청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의 감정을 꾹꾹 누를 만큼 할 수가 있었나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 남자친구의 행동을 보고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고 안쓰럽거나 고마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서로가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인데 그 화나는 순간들을 서로가 자기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아프고 싶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라고 이해를 해보는 방향으로 가본다면 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순조로운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